와 반갑습니다 좀비고 유저 여러분 pd 아도니스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,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올해 할로윈을 출입하고요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o e a y okay,